유하 안녕하세요 안티피디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제순식당에 가보겠습니다 그럼 빨리 달려가 볼까요? 팔로 팔로 미 팔로 미! 팔로 미! 요깟죠? 제가 가고 있는 이곳은 제순식당 남행역 본점입니다 남행역 본점이란 것은 남행역이랑 근접해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제순식당이 백종원 대표가 골목식당 2대 백반집을 경향해서 만든 복수의 칼라를 갈아 만든 백반집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수년 전에 제순식당을 프렌치화 하였으나 해당 브랜드를 접고 당시 가게들을 역전우동 0410으로 다 바꿨습니다. 이 제순식당 남영역점도 이전에는 라면 제작소가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가게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역시 백! 드디어 제순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모든 주문은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주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는 6,000원에서 8,000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육볶음, 순두부찌개, 인연수구이, 코다리, 고등어구이 다양하게 백반 메뉴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곳에서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먹을만한 게 뭘까? 아, 그럼 가게 이름과 동의가 될 정도의 제순정식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상품을 담아서 카드 결제하면 끝! 근데 어른들은 좀 힘들어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주문증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주문증을 받았으니 자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15평 좀더 되는 가게에 테이블은 한 5개 정도 있고요 혼박 가능한 바다 형태의 닷지 형태의 테이블들도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지한 10분 정도 됐고요 음식이 나올 때까지 저는 팔짱을 풀지 않겠습니다 나왔다! 자, 제가 주문한 제순정식은 순두부찌개, 제육볶음, 밥, 김, 그리고 이렇게 밑반찬들이 나옵니다. 제육볶음 같은 경우에는 직화로 해서 이런 비주얼이 나오고요. 순두부는 생각보다 좀 작네요. 그럼 순두부부터 한번 맛을 볼까요? 순두부는 굉장히 매콤하고 뭐 이렇게 계란도 들어가 있을 만큼 내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그릇이 거좀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순두부찌개에다가 밥이라도 많은 순간 국물이 다 넘칠 것 같습니다. 밥 그릇과 찌개 그릇이 비슷한 크기라니 이거 뭐말다 했죠. 순두부찌개 내용을좀더 보면 이렇게 계란도 들어가 있고요, 바지락도 들어가 있습니다. 맛을 보니 비주얼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접했던 북창동 순두부의 에세이 순두부 느낌? 그 맛과 아주 비슷하네요 다음은 제육볶음을 먹어볼게요 우리가 하는 그 제육볶음 비주얼은 아닌데 이렇게 직화 스타일의 제육입니다 저는 참고로 소스가 넘쳐서 와서 막 밥에 비벼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육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직화 스타일의 제육볶음이다 보니까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어디서 먹어 봤더라? 다른 곳에서는 제육을 할때 보통 앞다리살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앞다리살은 비계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이 부드러운 장점이 있죠 근데 제순식당의 경우에는 비계가 거의 없는 것을 보니 뒷다리살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비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먹다 보니 제육의 양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뭐 순두부찌개의 양이 왜 작은지는 알것 같습니다 상추가 없으니 김에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김은 그냥 시중에서 파는 올리브김? 그 김을 그냥 봉지 까서 준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걸 까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제순식당이 이대 백반집 레시피가 아니냐 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직접 와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제육볶음 같은 경우에는 이대 백반집 레시피랑 많이 다릅니다 제육볶음을 계속 먹다 보니까 역시 백종원 식당이라던가 맛이 굉장히 달아요 우리가 흔히 먹던 일반 백반집에서 먹는 그런 맛은 아니고요 진짜 여자들이 좋아할 맛입니다 다음엔 여자친구랑 같이 한번 와봐야겠네요 되 생기면 그렇게 여자들이 좋아할 만큼 단맛이 있는 제육볶음맛입니다 아 제육은 밥에 비벼 먹으면서 매콤하면서 땀 정도는 흘려줘야 그 맛이 진짜 맛있는 건데 저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좀 아쉽네요 아무래도 제육이랑 순두부의 맛이 있어서 그런지 가급적이면 다른 반찬에는 그렇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순두부찌개 맛은 괜찮았습니다. 뭐 흔히 먹을 수 있는 순두부찌개 맛이라서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밥 먹는 동안 물을 엄청 마시죠. 물도 셀프라서 밥 먹다가 이렇게 중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물을 계속 먹는다는 건 뭔가맵거나 달거나 짜거나 그렇다는 건데 저는 달아서 물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이럴 거면 물에다 밥을 말아 먹을 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재순식당의재순정식을 먹어봤는데요 재순정식의 총평을 드리자면 가격은 8,500원 싼 가격처럼 느껴지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의 착시현상 같습니다 일반 백반집만 가도 강남에서 백반 9,000원 정도면 웬만한 뭐 불고기나 제육이나 다양한 만찬들과 함께 백반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혼밥 할 경우 일반 백반집에선 순두부찌개와 제육볶음 두 가지 음식을 동시에 즐길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되나 두명 이상 갈 경우 조금 가격에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육볶음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녀와서 가장 크게 느낀 단점은 아무리 직영점이라고 해도 15병 되는 작은 식당이지만 주방에 일하시는 분이 다섯 분 정도가 계셨어요 근데 만약 제순식당을 프랜차이즈로 받았을 경우 본사 매뉴얼대로 주방에 많은 인원을 배치해야 돼 하고 써야 된다면 과연 인건비가 감당이 될까요? 더군다나 주문은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셀프로 손님이 받아가는데도 말이죠 제순식당 남영역점 가게 위치는 오피스 상권 1층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도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밥집이라는 개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의 점심 장사밖에 할수 없는 프랜차이즈인 것 같고요 저녁에는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의 어머니가 역삼동에서 순두부찌개 장사를 하시는데 그 순두부찌개 집도 점심에는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바쁘지만 저녁에는 직장인들이 오피스 상권에서 술을 잘 마시지는 않죠 그래서 저녁에 술을 판매하지만 그렇게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최근 회식도 많이 줄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녁 장사를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혹시 제손식당 프랜차이즈를 받으실 생각이 있으신다면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논현동 장사꾼 채널의 안티피디가 간다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